<웃음> 잠깐만! 야, 뭐야! 아, 너무 힘들어. 원하스 두잇! 드디어 환웅 편입니다. 제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림으로 보는 여환우! 타잔! 똥손 환웅이! 똥촉에다가 똥손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거를 아주 억울해서라도 한번 그림 실력 제가 한번 뛰어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어,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다리랑 해를 같이 그려요? 이건 내 상식을 애초에 벗어나는데? <웃음> 산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웃음> 뭐 이렇게 많이 그려야 돼? 달 아, 달님은 좀 이쁘게 그려야겠어. 달리면 항상 갖고 있으니까. <웃음> 웃어? <웃음> 이게 너무, 나, 너무 나한테 과분해 사실이고 <웃음> 나는 볼펜만 있으면 돼. <웃음> 그나마 자신 있는 나무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도를 못하겠어. <웃음> 인생에 또 가훈이 또 최선을 다해줘가지고 대충을 못한단 말이야 또. 막 그리고 버리지 못해. 지금 군룰이지. 빨간 지붕. 지이 그래도 한채 있으면 또막 외롭고 막 우울하다 이런 거 나올까봐 제가 또 지붕도 여러 개 그리겠습니다. 우물? 우물? 나 태어나서 우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길도 있어야 돼. 길을 먼저 그려야겠다. 구비구비. 하하하! <웃음> <웃음> 이차선이에요. <웃음> 뱀 같은데? 뱀으로 그릴까? 이무기인 거야 이무기. 뱀 형! 착착. 아, 약간 입체적이게 그리고 싶은데 입체적으로 그리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그리면 입체적인 그런 게잘 아, 담아주세요. <웃음> 아 길도 그려야 되잖아. 아, 길을 어떻게 그려? 자연에는 길이 없어. 걷는 그곳이 다 길인 거야. 나만 그리면 돼! 저는 본인을 3초 만에 그릴 겁니다. 짠, 잔 됐다! 끝! <웃음> 그 그림을 완성했는데요. 을 5분 컷이 아니라 30분 컷입니다. <웃음> 과연 어떤 풀이가 나올지. 달, 남자를 의미. 해, 여자를 의미. 달과 해의 비교를 통해서 배우자의 연령을 알수 있다고 함. 해가 높으면 현상의 의상해 맞지? 맞나? 확률 높음! 스케치북 꼭대기에 붙어있어요, 거의. <웃음> 누나 달람들. 누나, 누나 세상은 코락코락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이 있어요, 달림들. 자 그리고 산! 타인이 나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이 뾰족뾰족하다면 <웃음> 잠깐만! 야, 뭐야? 바늘인데 거의? 뾰족한 <웃음> 높다면? 예민! 날카로움! 어려움! 둥그면 반대로 부드럽고 원만, 온화한 성격! 와우! 굉장히 제가 예민하고, 날카롭고, 어렵다고 생각하나봐요. 나무! 친구와의 관계! <웃음> 아, 너무 힘들어. <웃음> 아, 야, 친구들. 연락 연락 못하는 거 내가 편협한 거 아니야 바빠서 그런 거야 i <웃음> 어, 방금 딱 여, 시작하기 전 연락 온 친구 있었는데 바로 끝나 o 연락해야겠다 e 자 o u r e like, you're like, you're like, you're like, y o 가 우물을 크게 그렸다면, 이 인생에서 돈의 비중이 큰. 우물 입구 크기는 평소 지출하는 씀씀이를 뜻함. 작게 그리면 구두쇠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게 딱 평균인데요, 이거는? 아. 어, 여기 앞에 있는 제작진분들이 집에 그래서 미친듯이 크다고. 아, 이거 근데 그거예요 원금법. 산이 이만하고 집이 이만한데. 이게 이렇게 오잖아요? 엄마해 완전 쪼꼬매, 완전 쪼꼬매. 완전 효만해, 완전 쪼꼬매. 구두쇠인가 보다, 오히려. 오늘 구두샌 가봐요. 야 씨!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요어떻게 내가 이거 나 혼자 하는 거라서 나 혼자 어떻게든 꿈보다 해몽이라고 좋게 해석을 하려 는데야 이거 미치겠는데? 지현이 선배님이 길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진로 미래를 알수있음 길의 모양이 꼬불꼬불하다면 <웃음> 분하다. 어? 잠깐만. 이게 길이 아니잖아. 이건 뱀이잖아. 구물구물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했죠. 이게 그냥 펼쳐진 자연, 네이처. 쭉쭉 뻗어있다면 미래가 확고하면 안정적이 맞아요. 저는 사실 달님들과 아주 오래오래 무대에 서서 달님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제가 열심히 요즘에 계획 중이거든요. 달님들 노후에도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어우 깜짝 놀랐네. 야 이거 길로 그렸으면은 야. 아, 위치에 따라 고통받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길 위에 그렸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게 길이 아니잖아. 이건 뱀이잖아. 나. <웃음> 눈 없던 걸로 할게요. <웃음> 아 못하겠어. 제일 조그맣게 그렸구만. <웃음> 자존감이 애가 약해졌다잖아요, 지금.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 원근법. <웃음> 산이 이만한데 사람이 이만하다. 1, 2, 3, 4, 5. 5분의 1이에요. 굉장히 크다는 거죠. 뿜뿜! 자, 네 아무튼 첫 번째 거 끝났고요. 아 이거 또몇 몇 개를 몇개 그려야 돼요? 어항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다한게 있으니까 신중하게 그려볼게요. 침착해 오나가. 저희 집에 있는 어항을 실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게 아니거든. 사실 그릴까? 이거보다 잘그렸수을것 같아. 신주한 성격이에요, 제가 보기보다. 아 귀여워. 대마. 해마! 해나? 어, 귀여운 돌고래를 그리고래를그그리줘시분초뭔리같아분아그리리움리쿠아리움죄송들 그리워시 분들 그시 분들 그시겠어요 어항을 그리려고 했지만 어떤 또 나쁜 말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그렸습니다. 어 부끄러워... 아 니네 분명 이거보다 잘 그려! 그래도 이거는 저를 위한 힐링 그런 콘텐츠니까 개의치 않고 해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분석! 종이를 가로보다 세로로 두르고 그리는 것이 더 온순하고 긍정적인 성향! 틀렸어요! 제가 얼마나 온순하고 긍정적인데 애초에 이를 누가 스케치북이 이 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그립니까? 분석을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그림 위치에 따라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내성적이면 속적인 성격 쪽쪽 내성적이면서 적극적인 성향 그런가 봐요 저, 저도 맞거든요 내성적인데 제가 적극적이긴 하거든요 어항의 모양이 원형일수록 원만한 성격. 분석 실패. 그래 이거 어, 어항은 이분이 잘 모르신다니까. 공간이 여유롭고 조화롭다면 가족 간의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 허버 해초 있고 불과살이 있고 용이 아니라 이거 뭐야. 해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돌고래 같이 생기는 생물도 있고 어? 예쁜 것도 있고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아빠랑 싸운 일이 없었거든요. 좀 덜해졌어요. 물이 많을수록 욕심이 많은 사람 수조나 큰 돌멩이로 어항성을 아나 사회성 높은데? 아닌가? 나 혼자 생각하나봐요 어너스 멤버들 고마워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멤버들 사회성 1도 없는 나랑 살아주다고 고마워 되게 고마워 니들도 이거 안 그랬을 수도 있어 <웃음> 자 어항성 물고기 수가 많을수록 자신감과 자기애가 높은 사람 <웃음> 미쳤는데? 끝! 아 솔직히 아 뭐였지? 첫 번째 거는 맞는 거 같거든요? 첫 번째 거는 조금 맞는 거 같은데 아두 번째 거는 아닌 거 같아. 잠깐만 기다려! 나무! 아니 이게 좀 불안하게 나요즘좀사시키거 없는 거같아 느끼거든? <웃음> 촬영 직전에 또 활동할 때도 연락 온 친구가 있거든요, 상규라고. 상규 전화를 자주 꺼주거든. 고맙다, 상규야. 야, 고마워. 밥한번 살게. 술이든 밥이든 한번 사야겠다, 야. 네. 아무튼 그림으로 보는 여환웅! 굉장히 즐거웠어요. <웃음> 얼굴에 주름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인데 즐거웠습니다. 달림들은 즐거웠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 달림들? 보고 웃었죠? 너무 유익했다. 박수! 그럼 지금까지 원어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상처만 남은 느낌인데? <웃음>